대도시로 보이는 백문 레벨 1.1은 레벨 9에서 320km 이상을 돌아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고 진입 가능하며 레벨 1 6로의 출입문, 레벨 6.1의 앞문이나 뒷문 등 꽤나 많은 입구들이 존재합니다. 레벨 1.1의 전체적인 풍경은 대도시에서 볼수 있는 사무실 빌딩, 아파트, 지하철, 공원 및 광장이 보이며 대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레벨 전반에 걸쳐 여러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발견되었는데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조사하던 연구원들은 원자로 샤프트에서 테르보슈님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찾아 냈고 원자력 발전소가 이미 오래전부터 멀어졌을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레벨의 특이점으로는 건물들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이동을 지속하기 때문에 구조는 매번 달라지며 밤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정으로 고정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 레벨을 방문한 방황자들은 잠에 들기 어렵다 말합니다. 엔티티 페이스링은 레벨의 지하철에서 흔하게 발견되며 레벨이 가지고 있는 패시브 이펙트로 인해 적대적 성향인 샬드 페이스링과 하운드는 방황자들에게 중립적인 태도로 취합니다. 그리고 엔티티 피존을 어디서든 볼수 있는데 레벨 내에 있는 개체 중 가장 많은 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벨 내에는 상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거주지나 전초기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더 아이즈 오브 아르고스의 본사가 이 레벨에 위치합니다. 레벨을 빠져나가는 방법도 꽤나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 어느 특정 건물에 진입하게 되면 레벨 0부터 6까지 무작위로 진입하게 되며 건물 내 특정한 창문은 레벨 1, 2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불게물들때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된다면 레벨 라인의 나무 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물, 이동수단과 관련된 출구들은 여러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